네, 기출문제 5-14번 교재는 157페이지입니다. 음, 오늘은 상황, 생존 신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셨어요? 뭐, 재밌는 상황, 기쁜 상황,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고온환경, 더위죠, 더위, 어, 더위, 그 다음에 저온, 저온환경, 네, 추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지대, 아유, 숨쉬기가 힘들다. 산소 분압이 떨어질 테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치, 치, 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에서. 그죠그 다음에 이제 수중. 예. 수중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있죠. 정수압 때문에 아, 압력이 상승하죠. 그죠? 그리고 배가 고픈 상황, 배부른 상황,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 여러 상황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 대표적으로 이걸 안 적을 뻔 했네. 운동. 운동하는 상황도 있죠. 여러분, 봐요.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하면은 아시겠지만, 아시고 경험하셨죠 체온이 상승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은 기능이 떨어져요 네. 그건 왜 그런지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앞서 기초편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체온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1, 2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필요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밖이에요 한 40도 정도? 41도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로가 와요. 그런 피로를 중축 피로라고 한다. 3000% 빠지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 말이 길어진다. 어쨌든 체온이 상승하면 그러지 말라고 땀이 나요. 예. 땀이 나면은 이바포레이션, 증발을 하죠. 그렇죠? 땀이 증발을 한단 말이에요. 증발을 하면서 기화냉각되죠 즉, 피부온이 떨어지고 피부온이 떨어지면 심부온이 떨어지니까 운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즉, 즉, 지금 운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땀이라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신호가 먼저 있어야 돼요. 땀을 유발시키는 신호. 예. 이게 이제 발안 신경이죠. 발안 신경에서 아세트콜린 분비하면은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거구나. 즉, 신호라는 거는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것인데 신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경, 신경 말단에서 아세트콜린 분비하면은 땀이 나는 거예요. 발한 신경.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호르몬이라는 건 내분비 물질입니다. 이 내분비 물질에서 이 내자, 네 설마 모르진 않으시겠지? 이게 안쪽이란 뜻이에요. 즉 신체에서 몸 안쪽이란 뜻이에요. 몸 안쪽이 어디예요? 그렇죠. 대답 잘하셨어요. 혈관이에요. 혈관에 분비된 물질을 내분비 물질이라고 하고 그걸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상황에 대처해서 생존하기 위한 거예요. 생존. 운동이 생존을 위한 겁니까? 저는 그냥 다이어트하고 몸짱되고 싶은 건데요 그게 생존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살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있는데 원시시대에도 다이어트하고 몸짱되려고 운동을 했을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사냥 예, 사냥 아니면은 전쟁이에요 부족 간의 전쟁 예, 식량을 빼앗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운동 기능이 떨어졌다 운동 기능이 떨어졌다 사냥에 실패를 하고 오히려 동물, 즉,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기능이 떨어지면. 전쟁? 말할 것도 없죠. 기능이 떨어지면 패배하는 거예요. 죽 죽음이에요. 그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냥과 전쟁을 할때 체온이 올라가서 땀이 난다? 그러면 증발을 해서 체온이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냥하고 전쟁할 수 있는 건데, 있는 건데, 땀 양이 많아요. 바란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와요? 예. 탈? 그렇죠. 수가 온단 말이에요. 탈수. 그렇죠? 탈수가 오면 은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안 되니까 탈수가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하면 은즉 수분이 많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분평형을 위한 신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가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전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 수분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 그래서, 그래서 말이 좀 긴데 이 내분비계와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생리학 챕터가 그래요. 일단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봐야 돼. 일단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유리하냐. 그리고 그 신호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해야 현장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호를 보낼 때 전신에 보내는 거죠. 혈관을 따라서 전신에 보내는 거잖아요. 전신에 있는 세포들에게. 근데 이 세포들이 다양한 반응을 유발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반응 그래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테니까 그러므로 세포의 특이성이라는 거 요거를 존중해서 호르몬을 제조하고 분비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세포들은 채식주의자고 어떤 세포들은 육식을 한단 말이에요 육식.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호르몬이라는 게 하나의 획일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펩티드 펩티드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미이 원료인 것도 있고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이 원료인 것도 있고 당단백질도 있어요 당단백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있죠 스테로이드 예, 등등 등등 등등 요렇게 채식이냐 육식이냐에 따라서 세포의 특이성에 따라서 원료를 요구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반응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 예, 요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얘기할 거예요 모든 상황을 먼저 주어지게 되어 있다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어떤 상황인가를 보자 라는 얘기예요 네. 자 오늘은 상황, 생존신호 반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